샌드위치? 응 그리고 아아 그래? 어. <웃음> 여러분 저 다빈이랑 일요일 점심을 먹기로 해서 만났습니다 애쓴다 진짜 <웃음> 미안 진짜 시간이 안될것 같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음. 지금 약간 그런 상태다 그래서 언제 와? 근데 나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야 이 관계. 응. 내가 이지영한테 맨날 이런 고민상담을 할때 이지영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응. 다른 사람들이 응. 아무도 그러니까 나를, 나를 아껴 보자? 너가 너를 가장 아껴줄 수 있는 건너 자신이라고 응. 정신 응. 오잇! 근데 난 보통의 그런 사문에 관련된 책을 너무 뻔했어 너무 끊어보고 그냥 밥 먹고 양재천에 왔어요. 밥이. 올해는 가을이 진짜 긴것 같아요. 내가 진짜 많이 썼어. 너 그럴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감정에 휩싸이가쉽지 않았어. 안 돼, 아, 여기 커피 너무 아.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웃음> 이만큼 남겼어요. 뭔가 모를 산미가 너무 심함. 저는 다빈이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고 올리브영 잠깐 들려가지고 뭐산 다음에 이제 옷 갈아입고 방 청소를 조금 해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살이 한 2kg 정도 쪘는데 여러분들 혹시 체감하셨나요? 저는 스스로 엄청 엄청 엄청 체감하거든요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창 뭔가 잘안 먹고 살 많이 빠졌을 때가 40kg였고 그 다음에 살이 조금 붙어가지고 한 42kg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제 스스로는 전 42kg에 굉장히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에 44kg까지 살이 찐 거예요. 제가 원래 42kg에서 조금 많이 먹으면 다음날 가볍게 먹으면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44kg까지 딱 되니까 얼굴도 달라지고 옷, 핏도 너무 달라지고 그냥 몸 자체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42kg로 으 돌아가려고 좀 가볍게 먹고 조절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다이어트 유산균을 같이 동시에 챙겨 먹고 있어요. 비엔알신이라는 유산균 제품입니다. 요게 제품 박스인데 보시면은 BNR17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장 건강이랑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 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챙겨 먹으면은 체지방 감량 뿐만이 아니라 장 건강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거는 냉장 보관을 해야 돼가지고 저는 냉장고에 놓고 하루에 주알 챙겨 먹고 있어요. 이 BNRC는 국내 최초로 식약처 기능성 인정을 받은 체지방 감소 유산균이고 써져 있는 주원료 있잖아요. 주원료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L17 이라는 건데 이게 한국인 모유에서 유래된 거라고 해요. 저는 사실 뭐 약간 체중 조절을 하면서 이런 거를 챙겨 먹은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캡슐형이라서 좀 부담이 없고 그냥 두알 물이랑 딱 먹으면 되는 거라서 화장실도 잘 가게 되고 그래서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두 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기에 들어갔을 때 상황 자체가 거기에 그렇게 들어 그저 저녁으로 요거 버렸다. 약물의 정체는 독시라민이라는 수면유도제 <목소리> 이정수 씨는 <정도시는> 그날 상용량이 <목소리> 어렵고요. 왜냐면 들어가면 두근내 사망하게 되고 <목소리> 그 다음에 <목소리> 간이 음. 골프장 쯤에 오다가 바디로션 다 써가지고 지금 이소 핸드크림 바르고 있어요 몸에 왜냐면 생일선물로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어차피 유통기한 지난면 못쓰니까 비싼 핸드크림을 뭐 대충 보습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몸에다 바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주에 새로운 펀드가 런칭이 되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그 펀드 심사역들 각자 투자전략 한페이지로 정리해가지고 펀드 회의하기로 해가지고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11시인데 그거 하다가 자려고요 달고기달고기는 이제 팬에 볶았고 위에는 레몬 과연이랑케이저을 뿌려 드렸어요. 그리고는 응. 브로콜리 소스 브로콜리도 스거든요 근데 진짜는 미 파이팅 하세요! 현재 시간은 12시 8분 저 퇴근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요. 숨을 못 쉬어요. 숨을 잠깐만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다리 한 12분 정도 흘렀을 때 전화 빼놨어 바로 제희백백님이기사주주셔지지먹먹왔왔제제아이이크크림습습다다 아, 너무 배불러백 오늘 다이어트 망했어요. 백백백 아, 이거는 저희 포트폴리오사인 요헤미티라는 곳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거 발포 이온 음료 같은 거고 이렇게 레몬맛이랑 이게 기본 제품 그리고 이게 피치 맛인가? 네 피치 맛인데 이거 투자하신 최경심사 형님이 사비로 사서 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이거를 얼음 시원하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녹여서 먹으면 됩니다. 녹는 거 보이시나요? <웃음> <웃음> 근데 그거는 제 걔네들이 얼마나 양심 있냐인데 아니 없겠지 애들에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면은 난 10살 차이는 애기한테 내가 지금 화내는 걸까 <웃음> 봐 될수어나 <웃음> 어, 이런 음, 뭐. 이거 파 사람 장.. 아.. 약간 큰 기업 만든 사람이 아 이.. 안 들어 보는 거아내 그런 것 같아 <웃음> 여러분 저는 퇴근을 했고요. 퇴근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오늘 회의가 엄청 길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회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간 회의가 있는데 제가 소식 메일을 아직 안 써서 지금 열0시인데 그거 한딱 1시간 집중해가지고 정리하고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요. 속상해. 요즘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진짜. 그냥 티 내려고 하는데 뭘걸 최대한 아 티가 안돼 가성비를 따져 출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트위드 자켓에 니트 입었고 요런 청바지를 입어줬어요. 가방은 엄청 만 오랜만에 프로아 가방을 메고 가려고 합니다.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겨울과학 때 인턴 했을 때제 옆자리 안쪽에 있었던 줄리님을 진짜 엄청 몇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와보고 싶었던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에 왔어요 몰라요 <놀람> 아 이거 어떻게 생겼지? 자만라 <놀람> 근데 어, 네. 굳었다 뭐 어떻게 봐요? 그 옆에 빨간 버튼 누르면 데. 여러분 저희 차경님 파티할 거라서 꽃 사러 왔어요 여기는 GS 타워에 더 베리 대책 없는 인형 나는 주문 이미 해서 픽업하러 오는 건줄 알았는데 채경님 <웃음> 오면 할것 음, 같은데 음.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 아직 씻진 않았고, 잠옷으로만 갈아입었고, 얼른 씻고 자려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유산균 못 챙겨 먹고 갔는데, 회사에 못 가져가가지고, 시간을 딱 맞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유산균 두 알, 두 캡슐 먹어볼게요. 이렇게. 저는 씻고 자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하면 오늘 미팅은 끝입니다 이번는 줌콜이에요 브이로깅 중이구나 들려 음. 잠시만 우리 집 앞에 있는 서브의 경우 그래서 전문고가 미국 경영님 남자친구가 회사로 30박스를 보내주신 빼빼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약간 지금 살 빼고 있어가지고 반은 안 먹고 한 진짜 하나씩만 이렇게 먹을게요 그냥 다 먹어버림? 저 집에 가려고요 일단 1차적으로 해가지고 파트너님한테 보냈고 내일 피드백 오는 거 받으면 될것 같아요 아 피곤해 사는 무슨 얘기가 어요나좀잘 잘..잘 한번 들어보았 아니 아니 근데.. 어. 쉬어. 네? 쉬어. 아, <웃음> <웃음> 저는 요거 보다가 스르륵 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종아리 마사지도 할거예요